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트리오입니다. 닥트리오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저희 닥트리오가 구독자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명 <웃음> yeah. 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닥트리오 이것도 안 맞아! 만명 축하합니다, 만명 축하합니다. 만명 축하합니다. 와. 와. 다음엔 진짜 공이 하나 붙었러니까 실버 버튼 네, 한번 받아라두개 네. 이렇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때요 <웃음> 네. 1만 명이 넘어가면서 다큐리에게 <웃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질문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단 질문 해주신 거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궁금한 게 없는 아저씨들 같았는데, <웃음> 이런 많은 질문을 <웃음> 그러니까. 해주신다는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들은 <웃음> 왜크로 신나요? 그리고 수술 모는 왜 그렇게 화려한가요? 일단 병원에서 크록스 신나요? 네, 저 신습니다. 신으세요? 네. 그냥 발이 편하고 혹시라도 피가 어. 묻어도 금방 세척 맞아. 가능하고 음.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크록스를 신기 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네. 그런 쓰레파를 신었는데 네. 이게 네. 문제가 발가락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네. 발가락이 네. 나와 있잖아 네. 그런데 비해서 크록스는 앞에가 커버가 돼 있으니까 좀더 안전한 네. 네. 느낌 네. 자 그리고 수술문은 왜 그렇게 화려한가요? 두부 집도 할때 그럼 <웃음> <웃음> 그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회용을 안 하고 여러 개를 사서 돌려서 음. 이렇게 빨아서 쓰는데 자주 음. 빠니까 결국엔 색깔이 빠져요 아. 그래서 저는 센 색깔이 들어간 걸로 아. 했는데 주변 과장님들이 저보고 뭐, 왜이렇게 화려한거 몰랐냐 <웃음> <웃음> 그냥 제가 좋아서 그런겁니다 <웃음> 다음엔 그 토끼 귀 이렇게 달리는거죠 <웃음> 네. <걸로. 웃음> 어, 그런거 한번 쓰고 해보세요 <웃음> 세 분이 친해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친해? 저희 친하나요 <웃음> <웃음> 친하죠? 친하지 <친하죠>? 네. <웃음> 저한테는 사실 다 형님들이시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제 그러니까 형님인 줄 알았죠? <웃음> 제가 제 형이에요 형어렀을때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형님처럼 보였겠다 했죠? <웃음> 병원 어, 들어와서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저희 네. 병원에 원장님이 한 40분 정도 넘게 네. 계신데 닥티료를열 처음에 결성하게 된 계기가 다양한 파티에 원장님들이 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할것 같다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가정외과 전문의를 딱 뽑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중에는 제일 인물도 괜찮고 제일 이것도 좋고 <웃음> 그런 거 아니었던 잘... <웃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요 그냥 아, 네. <웃음> 말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웃음> 세분중 객관적으로 가장 미남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웃음> 내가 봤을 선 우선, 우선 아, 딱 봤을 아, 때 서요? 댓글에 보면 네. 외모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네. 잘생겼어요라는 댓글이 제일 많은 게장우선 네. 원장님 네. 예, 댓글이 제일 많았던 거 네. 같아요 잘생겼어요? 네. 말씀 잘하세요? 네. 네. 없어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우리> 되게... <웃음> 아니, 지금 요새 댓글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돼요 맞아요 맞아요 박덕준 원장님 아 그런가요? 네 아, 진짜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거의 원탑이에요 지금 많이 사랑해 네, 주십시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닥티리 보면서 박덕준 원장님이 한번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재밌대요 아, 네. 웃음이 그 우리 네. 닥티리오의 트레이드마크 네. 웃음이 네.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의 메모 관리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는 다 피부가 좋은가요? 얼굴이 이모양인데 무슨 메모 관리? <웃음> <웃음> <웃음> 피부과 캐를 많이 가는데 진짜 대부분 피부가 다 좋아요. 제가 아는 네. 피부과 의사들 다 피부가 좋고요. 네. 화장품도 엄청 다양하게 쓰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시술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받아봐야 되거든요. <웃음> 그것도 영향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장호 선생님이 쉬는 시간마다 <시간만에 웃음> 계속 코를 보면서 레이저를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아, 괜찮안는면 <웃음> 이미 언제셨을까요? <웃음> 저는 확실하게 관리 비결이 있어요 비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만 빼고 전부 다 그냥 비누로 <웃음> 가끔은 빨래비누 그럼 썩좋진 않은데 머리를 비누로 감잖아요 특히 빨래비누로 감으면 머리가 개털이 돼요 <웃음> 개털이 되면 최고의 장점은 아. 마치 머리숱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약간 아, 착각을 좀드고있 아.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자식나는 의사를 시킬 건지 아니면 안 시킬 건지 저는 시킵니다. 네. 근데 시킨다는 건좀 이상하고 본인이 원하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안돼안돼 안 돼, 하지 말라고 네, 말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원한다면 이걸 막 강요하거나 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관심을 갖는다면 음, 뭐 네. 이끌어줄 의향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적성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부모님이 의사면. 자식들을 꼭 의대를 보내서 의사를 시켜야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강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의대에 가면은 부모님이 의사인 네.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요즘에는 뭐 강제로 때려잡는다고 안 될래가 되나? 언제부터 원장님대로 공부를 잘 하셨는지 의사가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은 초중고중에 언제부터 좀 공부를 잘 해야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상위권이었던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이제, 어, 그래 공부 잘하는 그룹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게 싫어서 더 약간 좀 경쟁심에 서는 공부를 했던 것 아. 같아요 성적이 올라갔다고 느꼈던 게 중학교 때 배치고사를 봤는데 배치가 반에서 1등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어... 그늘공식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웃음> 제가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똑같이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 했거든요 어. 그때 충격받아서 이제 딱 이렇게 아. 기억하고 아 그때부터 있거든요. 외우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의대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40이 넘어서까지 근의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음. 고1 때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 한 5,60명 정도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 40등 가까이 를한 거야 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다시 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 아, 아,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것 같은 데낌딱면서 갑자기 공부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의대를 들어가고 싶다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보기 전까지만 잘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가... 고등학교 때까지 못하면 어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재수하면서 딱, 딱. 음. 그때 대박 잘하면 돼요 이거 잘못한 욕먹을 까지 아니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갑자기 잘해야 돼 갑자기 하고 닥트리오 쌤들이 생각하는 요즘 뜨는 과가 궁금해요 우리 때는 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과 이런 거 있다면 지금은 약간 삶의 질이 좋은 취미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네. 여유를 주는 네. 그런 과들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가 그 재택근무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삶의 질이 상당히 성고. 좋다고 해요 어떻게 환자분이랑 직접 대면을 안 하잖아요 환자분이랑 대면하는 거좀 꺼려하시는 음. 의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영상의학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결혼하셨나요? 하나 네. 둘셋네이 네. 질문을 해주신 분 정 고맙다 혹시라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질문이겠지? 아니 우리 어. 마누라가 질문했나? <웃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절대 가지 않을 거는? 피부과 마음에 들어서 안 바꿔도 될것 같은데 절대 가지 않을 거는 이제 정신과는 저랑 도저히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실습이랑 인턴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음. 과는 내가 잘 못할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음. 많이 들었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과하고는 치료 방침이나 방식이 조금 네, 다르긴 완전 달라서 네. 굉장한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못 가본 길을 가본다고 하면 내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순간에만 팍 이렇게 그걸 어.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다. 수술이 아닌 과를 네.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 음. 음. 네. 저도 가정의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요. 이 가정의학과의 최고 장점은 여러 가지를 좀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만약에 다시 한다면 한 가지 수술이 스페셜라이즈 있잖아요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음. 봐서 그런지 간식 전문, 신경외과, 네. 흉부외과 강렬한 그런 과를 네.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세분다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술 자체보다 음. 술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잘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시니까 못 먹는 <웃음> 사람 <웃음> <웃음> 사실 이렇게 네. 닥트리오 회식을 네. 해보니까 주량의 원탑은 네. 카메라에 고 <웃음> 계신 두 저희? 미모의 여성 작가님 제작진 피디님입니다. 네. <웃음> 깜짝 놀랐어 아, 아, 네. 올해 구독자 수는 몇 명까지 돌파를 원하시나요?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으니까 백만 네. 아니 그 갑자기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잖아 갑자기 <웃음> 원래 꿈을 크게 가지라 그까 그 중간이라도 한다 그랬어 아 그래요? <웃음>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구나 <웃음> 아, 저는 삼만 생각하 했어요. 삼만이 뭐야 삼만이 저는 몇 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의사 네. 셋이 네. 나오는 프로그램 네. 중에 원탑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해주신 Q&A 질문은 정말로 많은데 그게 반응 한도 못했어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1 0만대 찍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해주실 네.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0만회에 다시 한번 트윈로찾아뵐게요 <웃음> 지금까지 저희는 닥트리였습니다